오, 우우 아. 진짜 힘들다! 저는 오히려 윤성수가 나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동윤 선수 포지션이 스몰포워드에서 파워포워드인데 이동윤 선수한테 무기력하게 당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도용준 선수. 5대5를 잘하는 선수인데 1대1은 피지컬 말고는 개인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당연히 우승할 각오로 나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고요. 애초부터 안 나왔을 겁니다. 제가 피지컬적으로 참가자들에 비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사실 제가 힘이 부족한 편이라서 동윤이 형은 장사지잖아요 그래서 아마. 성수형 쪽으로 가서 하면 좀더 재밌는 경기할 수 있어요. 저도 재밌는 경기할 수 있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예상을 한다기보다는 저는 안 떨어질 거기 때문에 나머지 한 분은 뭐 누가 올라오셔도 어 제가 하지 않을까요 아마. 네, 네, 네. <웃음> 성수 선수 번 하겠습니다. 아니면 아, 아, 아. 거친 농구를 추구하니까 아, 네. 도 네. 어, 아. 아. 가 지쳤어요. 아. 어. 아 여기서? 어? 어. 아, 슛이. 아, 의성이도 슛이 있었어? g r a c i s 아! 어. 네. 아!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다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미스매치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. 하시죠. 예. 말은 말해주세요. 네. 자, 괜히 지러 온게 아닙니다. 크로스맨한테 배웠어요. 내 건데. <웃음> 퍼스 스텝을 뚫리면 불락은 안 된다고 봐야 돼요. 어떻게 예상하시네요? 지금 경기를 보고. 저는 무난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아, 저렇게 바짝바짝 그 타이트하게 수비하는 게 무섭지는 않은데. 브라이언 파니다 어깨 힘이 장난이 야. 아닙니다. 그죠? <목소리> 네. 알겠습니다 다음 실력은 경기. 실력은 제가 안 되고.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바꿀게요 터치해서 아웃 네. <목소리> 4대3, 카운트 하겠습니다, 4대3 로폴 로폴 오와 템포이 템포이 오오오 독이 울려 아니 개인적으로 이런 열정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시작해도 될것 같습니다 다 생겨 진짜? 네이 미안하다 넌 이렇게 할살을 주연하게 됐다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